네가 간지러워그렇게 잘한다고? 언니보다 잘하지 함해! <웃음> 함해!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해! 아 아...냄새 아니 <웃음> <언니? 웃음> あ <laughs> <laughs> <laughs> <laughs> 발렌트아자 <웃음> 포기 하나요. 아 아, <웃음> 아, 포기! 시작. 어 <웃음> 아, 한, 오, 한, 햄, 한, 햄! 준비, 시작! <웃음> 언니 나봐, 그만, 면안 그만, 간지러워? 그안지만가봐지 응. 고릴라는 고릴라였습니다.